와, 진짜 상당 진짜 크다. Thank you. 이드리고 있나봐요. 여기는... 진짜 크게 지었다. 브라질의 그큰 사이즈 그대로 성당도 이렇게 브라질스럽게 만들었어. 와, 진짜 최고다. 날씨가 너무 좋아. 아나죠? 어, 아나죠? 아브라스. 아미고? 친구 아나죠? 한국에서는 그런 말잘 사용 안, 안 하죠? 아나죠? 매 아미고. 내 친구. 칠레노 야, 진짜 여기서 더 예쁘다. 다루가 여 기가 메인 이네 사진 찍 어야 되 겠다？준두 치라 보통 응, 그럼 그래. 드 레이 야 죄다 못해. 너 응, 너드 레이 아 진짜 최고.